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이 엊그저께쯤인가요, 일본 NHK 위성TV에서 장장 8시간 동안 한류 특집을 했다는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일본 내 한류 열풍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은 이렇듯 올한해 일본에 본 우리 대중문화의 바람,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올해 초 4차로 일본 대중문화를 개방하면서 우려했던 것과는 정반대 현상이라는 점에서 우리 자신도 놀랄 만큼 반가운, 이런 현상의 이면에는 문제점 또한 적지 않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PD 수첩에서는 올해 일본을 강타한 한류 열풍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현수 PD, 일본에서는 올한해 한류가 그야말로 하나의 큰 사회 현상이었죠? 네, 배용준 씨의 이름에 극존칭을 붙인 욘사마를 비롯해 네. 지난 한해 일본에서 한류는 많은 유행과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본 취재 중에 만난 한 방송인은 지금까지 일본 신문이나 잡지, 방송에서 한국이란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은 처음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는데요. 국내에서 그 열기를 실감할 수 있었던 한류 현장을 취재해봤습니다. 2004년 한류는 일본 열도를 강타했습니다. 요사마와 한류를 상징하는 한국의 한자가 각각 올해의 단어와 올해의 한자로 선정됐습니다. 금년 초 4차 한일 대중문화 개방을 실시한 시점에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본 대중문화가 오늘부터 사실상 전면 개방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방송과 대중음악을 중심으로 우리 문화계의... 어떤... 굳게 닫혀있던 한국의 대중문화시장이 빗장을 열고 전면 교류에 돌입하자 일본 또한 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 바뀌었습니다. 응これ 뜨거운 한류 열풍으로 인하여 일본 내에서는 이제 한류에 대한 반감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언젠가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일본으로 주도권을 뺏길 수도 있다는 위험도 항상 내재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05년에도. 일본 속 한류 열풍은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한 극장에서 있었던 배용준 씨의 핸드프린팅 행사 현장입니다. 무려 수백 명의 일본인 팬들이 행사장에 몰려들었습니다. 겨울 리가로 일본 최고의 한류 스타로 떠오른 배용준 씨. 다음날 배용준 데뷔 10주년 기념사진전 현장입니다. 야, 행사 시작 몇 시간 전부터 밀려든 일본인 팬들과 취재진들로 호텔은 발디딜 팀이 없었습니다. 아예 전날부터 이 호텔에 투숙한 일본인 팬들도 무려 300명에 달했습니다. 야, 정말 뭐 대단하네요. 네, 그렇죠. 배용준 씨가 나타나자 열기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들이 배용준의 이토록 열광하는 이유는 뭔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한국의 そのえっと、コンテンツが今日本の人たちにすごくピュアな部分で突き刺さってるっていうのはあの日本のコンテンツ業界が置き忘れたどかに忘れちゃったところを 한국은들이가못했다 그래도 이분들이 전부 다 일본에서 비행기 타고 오신 분들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웃음> 네, 심지어 요즘은 이런 행사가 있는 날을 전후로 해서 비행기표를 구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아, 행다 비행기 표를 구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이고, 아예신발이벗아서들이고아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고 뛰네요. 네, 배용준 이가전시장아로 옮겨가자 수이은팬들이저아게쫓아가는진풍경이 연출됐습니다. 막아, 막아, 막아. 정말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지금 국내에서 한류라고 음, 말을 하는데요. 음, 정말 한류라고 따로 지칭해서 이렇게 부르는 게 어색해, 어색할 만큼 어떤 일방적인 흐름이 아니라 어, 서로 어떤 공감된 문화적 교류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일본 언론이 일부러 부추기는 게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잖아요. 예. 하지만 그렇게 보기엔 일본의 한류 열풍이 너무 뜨겁다는 기자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あの, 決してこれがね、りすぎとかってことじゃなくて、現実にそのそういうものを見たりと、見たりとたくさんの方がそう。え、あの、逆にですね、そのあの、さっき先生の、あれですよあの、一般のファンの方の方が先行してマスミがこう追いかけてるっていうのが本当現状だと思いますよ。 최근 일본에선 이렇게 한 순간이나마 자신이 좋아하는 한류 스타를 보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고 기꺼이 지갑을 여는 중년 여성들을 가리켜 한류 마담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한 30대에서 50대 정도 되시는 그 아주머니들 한류 마담이라고 그러는데 코리아프라자에 어, 와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의 상품이라든지 관련 굿즈를 사가지시고 또 근처에 있는 한국 음식을 먹고, 돌아가실 때는 이제 슈퍼에 들러서 김치라든지 라면을 가지고 가져가고 같이 즐기는 그냥 그러니까 자기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할 줄 아시는 분들 한류 마담이라고 그래요. 욘사마 때문에 벌써 열 번째 한국을 찾은 이노우 씨. 오늘은 한 영화제를 관람하기 위해 팀으로 함께 입학했습니다. 이렇게 몇 명이서 같이 움직이것같아요 네, 4명인데요 저마다 준비한 선물들을 보여주며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있다요 아, 조금 리요여기서이수을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영화제 자리는 다 확보하고 왔는지 궁금하네요.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でなんか回ってきてないんですよ入れるか入れない 아,まだ わからない들어안 들어가면 어 출발 이틀 전, 갑자기 표를 못 구했다는 연락이 왔다는데요.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여행사 측에 물어봤습니다. 지금 정원 저긴데 그중에서 지금 입장권 있는 분이 지금 다있인시어요몇명 정도 되어 있으신 분요 그, 제 4명 정도뿐이 안 돼요. 4명 밖에 안 돼요? 그, 어, 여행사 협회 회장이, 소문이에요. 아도를 해가지고, 500장이다, 뭐, 어제 일본에 400장, 뭐 중국에 100장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사람이 알아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고 지금 막 그렇게 소문이 났더라고요. 음, 그래지고 그런 비리가 막 있고, 그러다 니까 여행사는 몸살이게 돼요. 밖에서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영화제가 시작됐습니다. 추위도 잊은 채 기다리던 스타가 도착할 때마다 그들은 10대 소녀들처럼 환호합니다. 아, 좀 촬영하셨습니다. 아, 아 좀촬영하셨습니 どうでしたか書籍見ましたか見ましたどうでした良かった気分は最高あの私名前知ってるのはイビョンホンさんとあとユンシヨンさんそれからチャンドンゴンさんとか<笑><笑><笑> やっぱり雰囲気とかそれから優しさも言いましたように優しさとかそれから国を思う心人を思う心ですねそういうのがすごく胸を打たれますねあの作品の中でこのな席に来ないでなんで本当にそんな困るおやぎさんだけにそうです<笑><笑> 영화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친이 친구는 이친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 친구는 는이 친구는 이친는이친는이이친구 스타를 보다가 늦은 것이었는데요. 말도안 통하니까 답답하기도 하겠네요. 그냥 허탈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아이 <목소리도> 뭐요 <못해> 화가 단단히 나셨는데 이런 건좀 문제가 있네요 네, 최근 각종 공연이나 이벤트를 찾는 한류 관광객이 늘면서 이런 피해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 문제입니다 다음날 이노우에 씨가 한국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따라가 봤습니다 네, 이노웨씨 같은 한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류 스타 매장이 생기면서 자주 구경을 간다고 합니다. 한류 열풍로 관광객들은 늘었지만. 한 개인이 쓰는 돈은 오히려 작년보다 줄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 스타들에게 초상권을 얻어 면세점에서 관광객 대상으로 물건을 판다고 하는데요. 어머나. 아. 일본요 아, って요일본용 일본인 관광객들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이가い좀 아, 어、 어, oh, 그 음. 아, 비싸더라도 일본에 없는 뭔가가 있을 경우에는 기꺼이 지갑을 연다고 합니다. 일에고 소유 あの私は一番最初 その冬空見たのは1日に1回は見ないと。なんか 次の日にならないみたいなね。なんかこう 疲れて帰ってきて1回 それ見て、それで疲れがこう取れて、それでなんか。また次の日頑張るみたいになってたんでま今ちょっと毎日は見ないですけどね。だからそういうものが日本のドラマにはなかったっていうことなんでしょうね。<音楽> 길을 다니다 사 먹는 포장마차 음식이나 노점에서 일본엔 없는 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오십야게니 <목소� Assim> äh, 낮에는 직장에 다니고 밤에는 한류 관광객들을 상대로 노점을 한다는 이 상인은 요즘 같은 불경기에 한류 열풍이 그나마 서민들에겐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예, 특수죠. 잠깐이죠. 이 잠깐이 될지 뭐 길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것 때문에 뭐도 장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괜찮은 편이죠. 덕분에 저는 이제 먹고 살고 있으니까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연예인들 여러분들한테. 일본의 도쿄입니다. 아까 한국을 방문했던 이노우에 씨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현관으로부터 시작해 온통 배용준 씨 사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あしたのんでした 배용준 씨한테 직접 받아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한복을 입고 한국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やっ 여인가. あの,嬉しくて おとぼと2人でもらったので あの,그 소ちょっと 와인とか飲んで祝杯をあげました。 <웃음> 이 사진 집은 이노에 씨가 직접 만든 사진 집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 집은 이 초상권 때문에 문제가 된그 사진 집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아, <목소리> 그그날 겨울 연가 이후 한국 드라마 매니어가 됐다는 이노우에 씨. 남편은 아내가 자주 집을 비워 불만이지만 덕분에 자신도 한국 영화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 거없 한국 아아는아요 でも僕も韓国映画好きになりました。 씨는 한류가 일본 중년 여성들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또 한류에 열광하는 여성들을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冬ソ이노ツアーの、あの、すごくなんかこう 이제 그び이ゃって이ですね。이のそれがこうちょっとうどもま、んそこだけをこうからな 헛탕을 치고 돌아온 경험을 몇 번이나 했다면서 따끔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막 배우 뭐それだけのあの責任を持ってあの出演しなくてはいけないと思うしそれだけのやっぱり人数が日本からあの言ってるわけですからね。それはあのえ、やっぱり夢を売るっていうかそういうこともしているわけですから裏切らないでほしいと思いますね。 연수 PD, 과거에는 일본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한국을 특히 별로 안 좋아한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이 중년 여성들이었다 고 그러는데 그걸 생각하면 참 놀라운 변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또 최근에 내각부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뭐 역대 최고로 나타났다고요? 네, 1978년 그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의 수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이 문화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제적인 효과도 컸었죠? 네, 지금의 한류 열풍을 만든 드라마 콘텐츠들을 일명 킬러 콘텐츠라고 부르는데요. 드라마뿐만 아니라 음반 OST, 소설 DVD 등에서 벌어들인 올 한해 수익은 정말 엄청납니다. 그 일본 한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그 경제 파급 효과를 살펴보면 요 한국 1조 860억 원. 일본 1조 2410억 원, 합계 2조 2조 3269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 겨울연가 한 편의 파급 효과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한류의 그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뭐니 뭐니 해도 한류 영향이 가장 컸던 부분은 관광업계라고 말합니다. 그 우리나라의 남이섬, 춘천, 용평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드라마 겨울연가의 경제 효과는 얼마나 될까? OST 음반 유통을 맡은 이 회사는 일본에서 드라마 삽입곡 음반이 100만 장 넘게 팔리면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입니다. 실질적으로 7월 달에 한 700만 달러 어떤 수익을 갖다가 올렸고 지금 뭐그 연말까지는 만 달러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그 사실입니다. 이 드라마를 제작했던 외주 프로덕션은 겨울연가 덕분에 PPL 없이도 좋은 드라마를 만드는 데 걱정이 없을 정도로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한, 한 100배요. <웃음> 100배요? <웃음> 예 그렇게 아, 이득을 아, 만들었다고 예 만들었다고. 네, 대만이나 이 동남아시아하고 비교해서 일본에서의 수익은 또 나오겠네요. 네, 일본의 수익이 거의 동남아시아 전체 금액의 10배가 넘습니다. 일본에서 한국 드라마가 시청률 보증 수표 역할을 톡톡히 해내면서 NHK에 이어 일본 민방들도 앞다투 한국 드라마를 방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니온 TV는 지난 9월부터 매일 아침마다 1시간씩 뉴스와 정보 프로그램 시간에 한국 드라마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やっぱりそのドラマやって、あの前にやった情報生番組より視聴率 그래서 한국 드라마가 해 주었다고 思ってます 한국 드라마를 방송을 전 때까지 했던 방송과 비교해 え류열倍から장5倍の視聴率を取るようになってますだから当然収入も上がりますよねテレビ局で CM の引き合いって言いますかじゃあその枠に CM を入れさせてくれっていうのがもう満杯になっちゃってすごい何て言うんですか큰 수혜자는 겨울 연가의 주요 촬영지들입니다.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 1위는 이곳 남이섬인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없어요. 계속 오시니까 꾸준하게 오세요. 평일엔 주로 일본하고 중국 관광객이라 그러던데요. 네. 네. 몇 분이나 되나요, 보통? 천오백 네. 명요? 하루에? <웃음> 일본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은 역시 드라마가 촬영된 바로 그 장소들입니다. <웃음> 무네가 이쁘다. 음,嬉しいです. 그래, 소스티나 쪽. 요사도 불안해. 요사가 나왔다 그때 미쳤다. 남이섬 측은 <웃음> 초상권 문제가 걸려 있는 배우들 대신 드라마에 나왔던 눈사람 캐릭터를 관광 상품으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들 유기 눈사람이야말로 한국적으로 정말 아주 맞는 정서예요. 그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저희가 하면서 나중에 이런 핸드폰 거리 가든지 이런 눈사람, 작은 눈사람 요걸 일본 돈으로 0천엔 한국 돈으로 2만원 2만 정도 받죠. 아, 이아가 가와이 가와이라는 말씀 아시죠? 일본말 귀엽다라는 뜻이거든요. 아! 아 하이하이하하하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바빠 바빠 그러시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겁니까? 대부분의 관광코스가 서울을 출발해 하루 동안 남이섬 춘천 용평을 돌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남이섬에는 얼마나 머물러요? 한 시간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바쁠 만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드라마를 촬영했던 춘천 시내 준상이네 집입니다. 6월에 개방한 후 벌써 7만여 명이나 다녀갔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우연히 한류 열풍의 현장을 보고 싶어 왔다는 일본 유학생을 만났습니다. 보통의그 한국 노래도 들을 수도 있고 정말 시대에 바뀌었다라고 정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예 일본에서 많이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 유학할 때는 일본 문화를 개방하는지 모르는지라고 한그 그런 문제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한국 문화가 여기 일본에 많이 왔고 와서 그래서 정말 지대는 바뀌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예. 준상이네집 골목을 나오면 기념품을 파는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이 2천 원에서 5천 원. 그나마 제일 비싼 물건이 2만 원입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노태찬의 주민들이. 아 주민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저희는 저희가 이게. 이제 이 준상인의 집이 이렇게 계속 오니까 34도 5도 될때이 도로변에 한 5~6대가 차가 시동을 켜 놓고 있었어요. 올여름에 아시잖아요. 올여름 최고동 거. 그런데 주민들이 작년부터 참다 참다 그래도 외국에 오시는 데라 참았어요. 참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주차 관리도 직접 주민이 하고 화장실 청소, 휴식 장소까지 주민들이 다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사만이 주목적이 아니라는데요. 주차 여기 하는 분 없으면요 여기 하루에 교통사고 몇것이 납니다. 일본 관광객 많이 다칩니다. 아 그런 경우 있었어요. 뭐 어디 차로도 이거 받아가 이렇게 됐잖아요. 어디요 어디. 이거 이런... 아 여기 다가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강원도청이나 응. 이런 데서 교통 통제 이런 거좀안 도와주시면. 아 무슨 말씀이세요? 도청이나 시청에서 절대 저한테 한안습니다 자체 내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거 하면서 교통 차량 손님 다 지금 다 같이 돕고 있어요. 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마음 고생이 심했다고 하는데요. 전부터 관광객을 상대로 장사를 해왔던 주민들과 갈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시나 동에서는 누구한가한테 협약을 줘야 하기 때문에 제가 통장이기 때문에 마통제인데 참 많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왜 어디 가든지 왜 조금 이런 거 벌어먹고 산 다음은 압력 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괴롭습니다. 진짜. 다 말씀 안 드리지만. 제가 여기 주부들이나 전화 먹고 살기 힘들고 어디가 노동일이나 일당일을 해본 사람들이 전혀 아니에요. 아니, 참... 춘천 영동의 닭갈비 골목입니다. 대부분의 관광 코스가 여기서 점심을 먹도록 되어 있는데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한류 관광이 효자 노릇을 하는 셈입니다. 상인들은 관광객들은 쏟아져 들어오지만 수입은 그만큼 크지 않다고 말하는데요. 그나마,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외국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런 말이죠 천상 문제. 여행사에서 가이드들의 정상적인 저기 그 월급을 주지 않아요아 예, 그런데 관행인데도 생각보다 너무 즐거, 너무 즐거니까 코스 코스마다 가가지고 유리들이 챙길 부분 이 있으면 챙겨라, 아예 공식적으로. 한류 관광에 큰 혜택을 보는 곳 중에 또 하나는 용평 스키장입니다. 지난달 1,500여 명의 한류 관광객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겨울연가의 스타 최지우를 만날 수 있는 행사 때문이었습니다. 행사의 주최층은 다름 아닌 강원도청. 해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한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가치입니다. 엄청난 가치입니다. 네. 경제적으로는 아직 별... 경제적으로도 아주 큽니다. 지금 수치로 지금 계산은 해보진 않았지만, 예컨대 춘천은 여기에 경기가 지금 요즘 경기 안 좋잖아요. 근데 우리 겨울 연가 경기만은 아주 좋습니다. 지금. 불경기에 강원도 부러워할 곳 많겠네요. 네, 실제로 이른 아침부터 곤도라에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일본 관광객들의 경우는 작년보다 30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호텔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도 한국은 사실상 내수가 침체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호텔의 한 80%가 주중에도 사는 것은 거의 다외국인 네, 겨울인데 지금 여긴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더 늘어날 한류 관광객들을 염두에 둔 숙박시설을 늘리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류붐을 더큰 이익으로 연결시키려면 지자체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워낙 더 어떤 지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사실은 그 문제는 강원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에도 그런 부분들 하려면 예산은 크게 세워져서 해야 되니 경기가 좀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이게 이제 여기서는 활발하면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 부분들이 이제 그런 게많가지고 제가 지금 부산 가든 제가 그때 찾아가서 이 그런 데이터들을 봐주고 그 모처럼의 아주 그 좋은 기회를 아직도 제대로 어, 잘 살리고 있지 못한 부분도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에, 또 일본 현지에 가서 한류 열풍을 직접 몸으로 느끼고 어, 또 취재를 하고 돌아왔죠? 네, 일본 현지에서 느낀 한류는 그야말로 열풍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채그 열기를 실감하지 못하는 인상인데요. 그 일본 현지의 뜨거운 반응과 아, 이면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취재해봤습니다. 벚꽃 관광지로 유명한 일본 기후현의 가가미가 하라시. 인구 14만 명의 작은 도시인 이곳이 요즘 북적이고 있습니다. 춘천과 자매도시를 맺은 지 1주년을 기념해 두달 동안 겨울연가 행사를 개최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곳은 겨울 연가 길이라고 합니다. 예, 아주 낮에는 일잘 못합니다. 원래 해야 되는 업무도 있는데 겨울 연가 때문에 그뭐 가가미야라 씨는 어디에 있는 터스인지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행사장이 어디 있는지 예, 그 영업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인지 휴일 있는지 그런 전화가 계속 와가지고 그 전화 대응하는 만으로도 그 하루가 끝납니다. 어이구 일본 공무원은 한국말도 참 잘하네요. 그러니까 왼쪽이 가가미가라고 오른쪽이 남이섬이죠? 네. 이 벤치는 남이섬에서 기증받은 것인데요. 남이섬의 벤치와 똑같습니다. 겨울연가 가로수길 옆에는 드라마 사진과 춘천거리를 재현한 전시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춘천 같은 느낌이 나네요. 네, 한국의 드라마 촬영지를 가보고 싶어 하는 많은 일본인들이 하루 만명 이상 이곳을 다녀갔다고 합니다. 사 드라마가. 음, 역やっぱりこう不安を大事にする誠実本大事にっていう ね. そういうところがす 여기가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지금 일본인들이죠, 한복 입고 있는 사람. 네네, 우리 돈으로 2천 원 정도를 내면 10분 동안 한복을 입고 사진 촬영을 할수 있는데 저렇게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입니다. 가가미가하라에서도 이렇게까지 반응이 뜨거울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고 합니다. 도쿄, 도쿄현, 오사카현인가 라고네, 이라셨다. 물론 현민도시도 많이いらっしゃいます네. 반응은네, ものすごく素晴らしい。 도고박물관인기 전시장 한쪽에 한국 관련 상품을 파는 곳도 있었는데요. 소주, 유자차, 떡국 잘 팔리던가요? 예, 인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여기 하루에 판매량이 얼마나 되나요? 전체 여기 전체 전체. 네. 예, 이게 예. 하루에 100만 원. 100만 원요? 네, 그렇습니다. 1만 원이. 여기서 도쿄에 있는 한 스튜디오입니다. 일본에서 이달 초 개국한 한국 전문 채널에서 활동할 신인들을 뽑는 오디션의 최종 선발 현장이었는데요. 자기 소개를 한국말로 하네요. 네, 한국 전문 채널인 만큼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제일동포들이 특히 많이 응시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의무호자가 3천 명입니다. 일본 사람 포함해서 3천 명 속에서 우리가 오사카 도교에서 네, 두 번째 오디션이 가지고 그때 한 우리가 주여서한 것이 600명 한류 인들ものをその韓国の方が持ってると思うんですねそれを日本人 열풍이 불면서 최근 들어 제일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텔레비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이름도 바꾸고 그런 걸じゃんじゃんじゃんじゃんじゃんじゃんじゃんじゃんじ 뭐 bbj korea 그런걸 잘 이해해주고 그, 그런걸 자기가 즐겨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하, 한국하고 일본 관계 거, 교류가 그렇게 친선교류가 되는 이, 이 텔레비니까 제가 도전해보자고 생각했어요 오디션 결과 김향순을 비롯한 최종 합격자 1 2명 가운데 5 명이 제일 동포였습니다. 아직도 바뀌진 않았지만 역시 지금 라치 사건이라 그런 거 납치 사건 그런 걸 많이 있잖아요 일본에서 역시 텔레비에서 그렇게 많은 걸 반성되니까 그제 동생들이 많이 삼초 받고 있어요. 그블 블룸 때 약발이 블룸 달라 이 뜨가 사는 기가 쿨. その触った時、にすごくこれからどう、なっていくのかな日本 한류로 인해 위상이 높아진 제일 동포들 과연 그붐이 꺼졌을 땐 어떻게 될 것인가? 일기장이 되고 싶어. 때때로 차별이 있거든요. 뭔가, 어, 뭔가, 일본 사람들이랑 같이 얘기하면,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서, 아 저는 임친장이에요라면 아, 이렇게 얼굴이 별로 좋지 않은 표정하고요. 그럴 때도 가끔 있었어요. 그게 좀 싫었어요, 저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별로 없어요, 그런 건. 아, 임친장이에요, 나 그래.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해 주시고요. 한류가 일본에 있는 우리 제일 동포들의 위상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네. 일본 한류 열풍에 대해서 젊은이들과 남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 거리에 나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 아까노와 대영준사 아마리 스키지 않나 힘까요若者は好きじゃないと思います 일본대유, 예, 옛 20년 전의 타입 じゃあなんでおばさんたちはそんなに騒ぐと思います騒いでるのと思います多分日本人はすぐに人と同じのが好きやから安心感があるのかな。あの目が細い。目が細い。パッとしない。えっとなんだろう、なんかすげえ清潔感が。<笑><笑><笑><笑><笑> 아리스기 아리숙이네. 보이다 한국군은 일본대 1만 대 지속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바락은 続くんじゃない? 시바락 동안. 예? 시바락 약도 노브라이. 10년은. 10년은지. 일본의 한 신문사입니다. 이 신문은 최근 이개월간 지면 대부분을 한류 스타로 도배하다시피 했습니다. 한류 기사를 실으면 판매 부수가 급증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네. 유가인기 사진이 신문 한 면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군요. 네. 원이스포츠의역사 동경에서 가장 큰 키노쿠니아 서점입니다.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온통 한류 스타들을 실은 잡지들뿐입니다. 한류 스타를 표지나 특집 기사로 실으면 판매 부수가 30에서 50% 정도 늘어날 정도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한류는 곧 돈인 셈인데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7월 일본에 권위 있는 출판사와 한국의 유명 사진 작가 사이에 초상권을 둘러싼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그 출판사를 찾아가 입장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 수말이 주요의 교답을 똘을 取るのはすて著作権が取るとでその結果あの例えばトラブルがもし生じた場合でもすての責任は自分が負うと文には迷惑を一切かけないという契約書があるわけです 문제의 사진집입니다. 여기에 사진이 실린 다섯 명의 연예인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판매가 중지됐습니다. 계약서에는 출판사의 주장대로 초상권으로 문제가 생길 때 모든 책임을 작가가 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소리밖에 못을 시켰다. 선생이런식으로미니까 출판사의 설명은 작가 의 계약 만 믿고 출판을 했다는 것인데 일본 배우들이었다면 과연 그랬을까 의문이 듭니다 한국의 초상권 인식에 대해서 좀 소홀히 여기지 않았나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 12만 부는いうと大変な量でして 그 10톤 트럭 대한11대분량인데이 모두 다, 이잔なんです이 문제는 한국에서도 크게 보도가 됐지요? 네. 이번엔 소송 당사자인 사진 작가 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권상우까지는 허락은 됐어요. 셋은 허락은 됐는데 어, 셋에 대해서는 장수가 장수가 얘기가 안 됐어요. 그래서 허락은 받았는데 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쓸줄 몰랐다라는 거고 배용준도 그렇고 원빈 장동건은 연락이 안 돼서 그때까지 허락을 안 받은 못 받은 상태였는데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연결된... 현재 양측의 입장엔 차이가 있습니다. 사진 작가 된다. 측은 작가가 검수를 하기 전에 출판사에서 출판을 했다는 주장인데요. 이런 거. 배우를 잘라놨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레이아웃이거든요. 일본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문예 추가 대기업인데 출판업 문예 추에서 책을 내는 경가 최종 검수안 받는 경우니까그없 최종 검수를 받 이번 초상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실 연예인 측인데요. 앞으로 문화 교류가 더 활발해질 텐데 유사한 사례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할리스타들이 어떤 외국에 의해서. 어떤 외국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초상거침해가 발생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 여러 그 만약에 한게 기본적인 원칙이었습니다. 현재 한 일간의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 바로 저작권입니다. 얼마 전 도쿄에 있는 아시아 저작권 협회는 한국 노래 1700곡을 무단으로 사용한 한 업체에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문제의 노래방 중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한국 노래있냐그러니까 바로 책을 주네요 아, 네한글 네, 제목이 적힌 노래책과 함한 바로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올해 올해 에 노래방에서준기계에한글 제목을 입력해 봤습니다. 한한글로돼 뭐 있네요.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에서한한국 가요가 실린 책한국요한국 아, 가요가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최신 곡까지 없는 곡이 없었습니다. 저한국 많은 한국 가요들의 저작권이 무단으로 도용되고 있었습니다. 소송이 걸린 업체에도쿄에만도 여러 개의 지사를 가진 꽤 이름 있는 회사였습니다. 손님으로 온 일본인에게 한국 노래를 청해봤습니다. 문제에 가라오케 업체와의 통화를 시도해봤습니다. 치카유ですか 네. 그あのお歌になる方がいらっしゃるということでですねではサわけですけれどそれであのま千七百曲ぐらいですかねやもう少し多いですよ。うちは。 아, 일본에서 우리 노래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으로 노출된 사건에 불과해 보입니다. 이현수 PD, 일본 하면 은이저작권 문제, 초상권 문제 이런 데 있어서 우리 한국보다 훨씬 더 철저한 나라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일본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네, 그동안 양국 간에 이토록 대대적인 그 대중문화 교류가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제대로 일 처리를 할수 있는 창구가 없는 실정입니다. 아, 그리고 앞으로 문화 교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인데 그, 그것을 그 뒷받침할 제도는 아직 채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일본 속 한류 열풍, 그 문제점과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일본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무려 1년간 준비를 해왔다고 합니다. 한국가 일본 문화를 개방すること 한류 부흥을 일으킨 것처럼, 일본의 물건도 보고 싶어하는 한국의 일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기대됩니다. 하지만 일본 측의 기대와 달리 영화제는 별로 성황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반면 지난 1년 일본은 한국 드라마와 스타에 열광했습니다. 심지어 고이즈미 총리마저 한국 열풍을 통해 정치적인 인기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배용준이 갖는 경제적 가치는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편으론 일본 일부 언론에선 너무나 영향력이 커진 한류를 두고 경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용사마 배용준 씨에 대해 일본의 일부 주간지들이 흠집내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한류 열풍 속에서도. 일본 내 일부 보수 우익 단체들의 입단 망언 파문은 현 일본 사회에 미치는 한류의 영향력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또 한국 음악들이 일본을 다 이거 침범한다는데 실제는 그 시장 전체에 비하면 아주 미약한다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류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엔 한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 드라마 경쟁력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게다가 이영애 씨와 애절한 사랑을 나누게 될 사람은 따로 있어. 너무도 치열한 드라마 경쟁 속에서 어좀 예, 살아남은 드라마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노하우가주 생겨 있지 않았나. 또 그런 면에서 좀 품질이 어떤 뭐, 품질, 뭐 여러 가지 품질 여러 가지 측면이겠죠. 제작 기술에다가 이런 거물 포함해서 어, 구성상이라든가 스토리 구성이다.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생기지 않았나. 그렇지만 불과 1년만에 한류 열풍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데요. 한류 마케팅이 스타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스타 하나에 모든 것이 집중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타들의 값이 뭐평 보통 출연자들이 뭐열배 이상씩 막 해니까 전체에서 제작비 차지하는 그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흔히 우리나라 미니 시리즈에서는 젊은 애들 연인들만 있고 가족은 일체 없다. 언제부터 가족이 사라져 버렸어요. 한국 드라마의 또 다른 문제는 젊은층에는 별로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인데요. 젊이들 사이에 크게 인기를 끄는 한국 영화와는 대조적인 현상이죠. 토요일, 요일또수요일어 자, 요일수요 많이 그렇다ち에어린이많 Task, 게다가 한국 드라마가 성공한 드라마를 베끼는 천편 일률적인 작품들이 양산되면서 벌써 식상하다는 반응조차 나오고 있습니다. 통고가많았 기억 이나 그리고 출생의 사실은 그 패턴이 정해져서 그면턴이 정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한국 가요의 인기도 또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대중문화 개방 당시 가장 크게 우려한 부분은 음반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미국 빌보드 차트에 해당하는 일본 오리콘 차트에서는 보아 류를 비롯한 한국 가수들이 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일본의 가수 にないあのそう의발이 굉장히 많 특히 라드의 노래를 부를 때표현력っ 굉장히 올해도 일본 가수들의 꿈인 NHK의 연말 홍백전에는 한국 가수가 3명이나 출연합니다. 한류에 의해 起こってることは韓国語を学ぼう韓国の歴史を知ろう韓国の文化を知ろうという韓国について深く知りたいという動きにがってきていますそれ韓国にとっ 현재 한류 열풍은 일본에서 한국 영화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시리에서 시작됐습니다. 뒤를 이온 영화 JSA와 함께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 그리고 겨울 연간은 한류에 본격적인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한류 열풍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가 됐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상호 문화적인 교류랄까, 상호 이해, 또 양국의 협력, 또 양국 민간의 어떤... 우호 친선을 증진시킨 계기로 삼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지 어떤 장사 속으로 우리 물건 많이 팔린다, 더 많이 팔리게 하자라는 욕심을 부린다면은 이런 상호 이해에 어떤 기조는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현수 PD, 일본에서 한류 열풍 취재하면서 어떤 느낌을 갖게 됐습니까? 네. 지금 일본에서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은 사실 시작 단계라고 볼수 있는데요. 네. 이것을 계속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그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들을 잘 개선시켜 나가고 네. 매력 있는 문화 상품들을 그 끊임없이 개발해 나가는데 그 관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 한일 관계는 지난 시절의 뼈아픈 역사와 그 역사를 가벼이 여기는 일부 일본 정치인들 때문에 언제든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민 감정 차원에서도 한일 관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좋은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대중문화를 통해서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된 점, 동시에 우리 드라마와 노래에 열광하는 일본인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많이 풀린 것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꼭 돈벌이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문화 교류의 소중함은 바로 이런 데에도 있는 것입니다. 한류가 한때의 붐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한일 양쪽에 모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더욱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PD수첩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